그때의 마음은 정말 하늘이 무너졌죠. 큰 병원에 가보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음. 막상 그때는 병원에 못 갔어요. 왜냐면 무서워가지고. 음. <웃음> 어내 친구야라고 소개하지 않고 어 장애인이다 이렇게. 그래도 많이 좋아졌지만 예. 지금은 세상은 여전히 저희 기대만큼 빨리 변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 이걸 다름으로 이해하는 거와 장애라고 이해하는 건 굉장히 달라요. 빨강색 바깥에 적외선이 있고, 보라색 바깥에 자외선이 있어요. 안 보이지만 존재하는 거예요. 세계는 완벽했어요. 뭐 그렇게 말하자. 그건 내가 혼자 고민할 문제지, 다른 사람들이 나를 단죄할건 아니다. 여러분은 그냥 거기 숟가락만 얹으시면 됩니다. 근데 숟가락을 많이 가질수록, 그게 힘이 되는 거죠. 그죠? 우리 잘하고 있어. 있어. 함께해요. 함께 <웃음>